네. 작편곡 강의 10강입니다. 오늘은 세븐스 코드를 활용해서 멜로디 코드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멜로디 코드 붙이는 것은 지난 시간에는 그냥 다이어토닉 코드 트라이어드, 즉 음이 3개, 1, 3, 모도로만된 코드로 붙이는 연습은 했는데,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세븐스 코드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코드당 음이 4개짜리 코드죠. 그래서 이런 세븐스 코드는 멜로디에 코드를 붙일 어떤 경우에와 이제 경우와 선택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다양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트라이어드 코드도 어, 섞어도 되겠지만 오늘은 연습을 위해서 세븐스 코드만 써서 한번 멜로디에 코드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멜로디에 코드를 붙이려면 먼저 세븐스 코드의 기능과 구성음을 완벽하게 익혀야 하겠습니다. 자, 기능이라는 것은 토닉,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와 같은 것들인데 1 그다음에 6, 3이세 개가 토닉이고 4 그다음에 2가 서브 도미넌트고 5 <웃음> 그다음에 7이 도미넌트입니다. 자, 그리고 구성음을 익혀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가 들어간 코드가 어디 어딘가. 원래는 도가 들어간 코드는 원, C에 있고, 그 다음에 F에 있고, A마이너에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세븐스 코드를 만들면서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D마이너는 레파라였는데, D마이너 세븐을 만들면서 도가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어, 멜로디가 도일 때 붙일 수 있는 코드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바로 D-7 이런 식으로 어, 뭐 미가 어디에 있는지, 소리 어디에 있는지, 어떤 코드에 있는지를 먼저 어, 확실하게 외우셔야 하겠습니다. 외우셨으면 은 이제 각 마디에 쓸 화성의 기능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각 마디에 코드를 몇 개를 쓸지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멜로디의 음을 어, 세븐스 코드 중에 1도, 3도, 5도, 7도 중에서 어떤 음이라고 생각하고 붙일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악보를 그려놨는데요. 미파솔 미파솔 바솔라 바솔솔 이런 곡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일단은 이렇게 밑에 기능을 정해 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꼭 하라 이게 아니라 예를 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두마디 토닉을 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 서브 도미넌트 하고 마지막 한마디 도미넌트 하고 이렇게 코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클래식적이고 일반적인 무난한 진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닉 두 마디, 서브 도미넌트 한 마디, 도미넌트 한 마디 이렇게 화성의 기능을 정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미파 솔이 들어가는 코드를 그냥 다7개 중에서 막 써, 어, 써서 화성이 어, 좀 어지럽게 됩니다 갈팡질팡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마치 도로의 차선을 긋듯이 그리고 자연스러운 코드 진행을 뼈대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당연히 시작 코드는 C키곡이기 때문에 C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C 코드가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멜로디가 맞죠. 미파솔. 자, 이렇게 음이 세개 있을 때, 첫음 위주, 그 다음에 정박 위주. 정박이 여기랑 여기죠. 이 8분 음표 파는 엇박입니다. 정박과 정박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음표가 세개 있을 때, 이 코드에 많이 나오는 그 구성음이 많은 개수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와 솔은 C코드에 있죠. 둘다 있습니다. 그런데 판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짜리보다는 두 개. C에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이왕이면 두음이 맞는 것을 코드를 붙이는 것이 당연히 멜로디와 코드가 맞겠죠. 그래서 1마디 처음에는 Cmaj7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마, 만약에 마디, 한마디에 코드 하나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코드를 한마디에 두 개를 붙인다 그러면은 바로 이 지점이 코드를 세, 뭐 새로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드를 반씩 마디를 나눠서 붙이죠. 이 자리에 또 다른 코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파 요 부분을 C 메이저 세븐을 붙이고, 소울은 다른 코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 소이 들어가는 코드를 다 보면 되죠. E 마이너 세븐 가능하고, 소울 G 7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A 마이너 세븐도 원래 라 도움이었는데, 세븐이 되면서 소울이 생겼어요. 소울 가능하죠? 그런데, 어 우리는 여기 토닉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 중에서 G7은 못 붙입니다. G7은 토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토닉 중에서 붙이려면은 E-7 또는 A-7을 여기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어, 그냥 코드를 하나만 붙이는 걸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1마디에는 코드를 하나만 붙이겠습니다 다음 2마디도 코드 그 멜로디가 똑같죠 미파솔 그리고 계속 토닉 입니다 그럴 때이 C 메이저 세븐을 계속 두 마디를 연주해도 되지만 여기서부터 코드를 또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어 요번에는 미파솔이 또다 들어간 코드가 두개가 다 있죠 E-7 도 미솔 실래니까요 여기다 쓸수 있고요. A-7도 라도 미솔이니까 여기 쓸수 있습니다. 물론 파는 E-7에도 없고 A-7에도 없죠. 그렇지만 짧은 음표고 정박이 아니고 엇박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딪히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나 A-7을 어, 쓰시면 되겠는데 그냥 저희는 A-7을 한번, 둘다 써볼까요? E-7도 쓰고, 예. 이 부분은 E-7 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A-7. 그니까 러 이, 이, 이, 마디는 코드를 두 개를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마디는 서브 도미언트죠? 파, 솔, 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솔라, 솔도 역시 지나가는 음이니까 파와 라가 들어간 코드 중에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파와 라가 들어가면서 서브 도미넌트인 것은 여기 Fmaj7, 파라도미, 그 다음에 D-7, 레파라도 두 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파와 라가 여기 B-7, 플랫5 여기에도 있는데 이것은 도미넌트 계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쓰지 않고요. 지금은 우리는 여기에 두개다 써보겠습니다 역시 그냥 D-7이나 F-Maj7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데 일단 D-7을 여기 쓰고요이 자리에는 F-Maj7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도미넌트 마디 부분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성음은 파와 솔솔이죠 파솔솔 그렇다면 파와 솔이 둘다 들어간 코드는 보니까 음, G7이 유일합니다. 솔, 시, 레, 파 파도 들어가 있고 솔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G7을 쓰면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 만약에 세븐스 코드가 아니었으면 은 G7은 파가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 시, 레였기 때문에 파가 없어서 이 자리에 G를 쓰기가, 멜로디 파에다가 G 코드를 쓰기가 좀 어려웠는데, 세븐 코드, G7이 되면서 파가 생겨서 이 자리에 세븐을 쓸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븐스 코드를 사용하면은, 어, 멜로디에 코드를 붙이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게, 어, 다양하게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근데 여기도 한번 코드를 두개 붙여볼까요? 일반적으로 이한 코드 진행은 도미넌트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일단 비워두고요. G7은 여기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이 솔부분에다가 G7을 붙이고요. 이 앞부분은 도미넌트 중에서 다른 코드가 여기 하나 있죠. 이게 도미넌트입니다. 일단 보지요 붙일 수 있나. 일단 멜로디가 첫 첫 박의 멜로디가 파인데 파가 있나 보면 되겠죠? 실에 파 있습니다 네, 파는 있어서 붙일 수 있는데, 요솔이 문제죠. 솔은 여기 없거든요 그런데 솔은 짧은 음표고, 엇박에 있고 정박이 없기 때문에,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B-7 플랫5를 붙여도 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B-7 플랫 5, 즉 하프 디미니시 비 하프 디미니시 코드를 어,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이 어떤 느낌인지 연주를 해볼까요? 자,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자, C 메이저 7. 그 다음에 E7, A7, 그 다음에 D7, F메이저7, B하프디미닛7, 그 다음에 G7 다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멜로디랑 함께 들어볼까요? 멜로디는 미, 파, 파, 솔, 미, 파, 솔, 파, 솔, 라, 파, 솔, 솔 이겁니다. 미, 파, 솔, 미, 파, 솔, 파, 솔, 라, 파, 솔, 솔 네, 이렇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